지난 강의에서는 맥스의 메인 메뉴바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번엔 메인 툴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메인 툴바의 위치는 지난 강의에 설명드렸던 메인 메뉴바 바로 아래에 있고요. 메인 툴바는 메인 메뉴바에서 자주 사용되는 기능들을 정리해놓은 선반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지행하면서 순서대로 각 버튼과 메뉴들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첫째로 언두와 리두 버튼이고요. 지난 강의에 설명드렸던 퀵 액세스 바의 언두 리드 기능과 동일합니다. 언두 버튼은 작업 취소, 리두 버튼은 취소한 작업 다시 실행입니다. 둘째로 링크 툴입니다. 링크 툴은 오브젝트 간의 구속관계를 만드는 도구로서 부모 자식관계 또는 상호이전 관계를 만드는 도구이고요. 셀렉 l e c t a n 버튼, u 링크 셀렉션 버튼, 바인드 투 스페이스 오 c 모드 버튼이 있습니다. Select a n 버튼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박스가 두개 있을 때 노란색 박스를 A로 하고 B, 파란색 박스를 B로 해보겠습니다. 셀렉트 링크 모드 버튼을 활성화시킨 상태에서 A박스 오브젝트를 클릭하고 그대로 드래그하면 A박스에서 나오는 점선이 보이는데요. 이때 B박스에 대고 마우스 클릭을 떼면 부모자식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처음 클릭을 시작했던 A박스가 B박스의 자식이 되었고요. 잠시 후 배울 스케메릭 뷰를 통해 의존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A박스가 자, B박스의 자식이 되었죠. 이렇게 의존관계를 만드는 이유는 애니메이션이나 오브젝트 관리를 편리하게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역시 예를 들면 A박스가 B의 자식인 상태에서 a 박스를 움직이는 것과 b 박스를 움직이는 것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a는 b의 자식으로서 별도로 움직이지만 부모인 b가 움직일 경우 역시 a 역시 따라서 움직입니다 만약 특정 오브젝트의 의존관계를 모두 제거하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 해당 오브젝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언링크 셀렉션 버튼을 누르면 기존의 의존관계가 어아 자식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언링크 셀렉션 버튼을 누르면 기존의 오브젝트 의존관계가 해제됩니다. 다음은 Bind to Space Open Mode 버튼인데요. 역시 의존관계를 만드는 버튼이지만 일반적인 링크가 오브젝트 단위로 의존관계가 만들어진다면 Bind to Space Open은 Deformer, 즉 변형체로서의 의존관계가 형성됩니다. 역시 예를 들자면 이런 디포머 웨이브를 만들었을 때, 그리고 디포머를 해당 오브젝트에 바인드했을 경우 이런 식으로 부모 디포머에 의해 자식 오브젝트가 워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지우겠습니다.